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었는데 그죠 어, 내가 그때 성물이 없이 한 거야 자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 마신기입니다 마신댁이 마신대기, 천사댁한테 야, 내가 진다고 누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천사댁을 막 잡고 천사댁은 또 그렇다고 천사댁이 무조건 잡힌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팽팽하게 좀 성전 느낌으로 자 우리 좀비 메라가 좀비를 만들까진 알겠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좋았거든. 고것마 해도 좋았는데, 성물이 있어가지고. 좀비가 된 아군 영웅은 공격 관련 능력이 30% 증가하고, 그리고 적군에 걸려있는 점화의 거한 개당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3%씩 최대 5회까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 적군도 이제 뭐스킬안 쓰고 이런 애들은 점화가 2개씩 막 붙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추가로 좀 기본 능력치도 챙길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거는 우리 좀비의 공간이 무려 30%가 올라간다는 거. 요것까지 이제 챙겨야 바로 이마신덱기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번엔 천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 잠깐만. 내가 깜빡했다. 일만한테 그거 넣어야 된다. 채살이 그래야 이거 때릴 때 이게 그거 된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그거를 깜빡했네. 이렇게 합시다. 우자 우리 또무시무시한천사대이 연매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연매 좀비 되는 것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 도도도도독. 카트. 자 이때 한명 카트하고. 가아 아니네 이거 이제 차단 당했네. 자, 우리 연매한번 죽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야, 이게 또, 각을 잡아주시네. 지금 연맬 이제 성물 발동돼가지고 공간 50% 증가에, 하여튼 성물로 인해서 30% 더 증가. 그지? 자, 마엘 바로 한번노래보겠습니다 어, 아, 너무 단단한데? 야, 마엘아. 자, 가보자! 빠바바! 우와! 빡! 우와, 야, 저 정도. 개 단단한 거 봤지, 방금? 그... 야 이거 봐야이 정도 단딴한 마엘한테 이 정도 딜이었다면 의미 있나요? 아야이 사람이었네 아, 이거는 각 잡아주셨다 어, 아, 일부러 연매를 때려서 연매를 죽여서 각 잡아주신 것 같아요 원래라면 메라부터 때리셨을텐데 더크닥더크닥아 궁까지 한번 예? 이왕 그렇게 된거 우리 아, 저거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때리지 말자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웃음> 국지제번만 예. 아, 어, 뭐 야, 내, 내가 또뭘 지금 까먹은 거야? 뭐, 왜 없어졌노? 내, 내궁 어디, 어, 소멸 들어와 있었어? 소멸이? 언제? 언제 소멸? 아, 이, 이 라반이 걸었어, 나한테? 이 자식 봐라, 이거. 이 좀비 끝났네? 야, 이, 진다, 이거, 이러다가. 진다! 들어가자. <웃음> 야, 이거. 질분했다 야. 질 뻔했어. 빠바, 와, 이게. 예. 41만이 나왔고, 딜이, 딜이 상당한데? 방금은 사자생활 없었다. 없었는데도 이 정도. 사자생활 있었으면, 한 5,60만 나왔을라나?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팡. 잘만 하면, 뭐, 어떤, 찐 그림 한번볼수 있겠는데, 사자생활 상태에서 궁한번 나가야 돼. 그거 한한번 보자. 좀 해 줘봐봐, 좀, 그렇게. 어? 연맬부터 좀때리지 봐봐. 아, 채살이. 아, 맞다. 깜빡했다. 아, 나또 깜빡했네. 자, 천사. 아이, 타임님! 오랜만에 뵙는 타임님. 이렇게 되겠지. 저거 뒤에 쓰는 이유 알죠, 여러분? 요거한테 먹힐까봐 그런데 지금 제 계금 요쪽에다 발동했는데. 뭐, 어쨌든. 특별히 뭘 어떻게 할게좀 없네. 아, 자, 이제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 죽겠는데? 자, 죽고요 자, 세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생한 상태, 사자 생한 상태, 사자 생한 상태. 자, 여기 타임님 또 이렇게 또 때려주셨네, 이쪽을. 자, 한번 봅시다. 딜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체기 볼까? 이거 단일 2성 볼까? 여러분. 단일? 오케이, 알았어. 다녀 보자. 촥! 도복! 와! 와, 씨 마엘 상대로 거의 5 0만을 뽑는다. 야 이거는 연멜한테 힘을 확실히 준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넷마블이 좀 마신데기 좀, 좀 많이 두드리 맞으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연멜 날아갔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했잖아. 그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걸 의식한 와, 야, 이게 또 타임님이 이게...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타임님. 우리 타임님이 주신 그 기회를 확실하게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맞지 힘들어갖고 궁맞지 자, 간다 어, 야,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안 된다. 자, 좀, 와, 야, 야, 야. 야, 야 이거 영상은 제대로 잡으수는데 자, 우리 궁 데미지 한번 봅시다. 뻥! 우와! 야, 이거 뭐고? 야, 두 명한테 540만, 야, 계산 좀 해봐봐. 얼마? 야, 이거 얼마짜리야? 세 명이면 얼마짜리고. 800만쯤 되나? 야, 이거 썸네일 제목 800만 가자. 나, 나, 나 이, 이, 이 정도 궁을 PVP에서 본 적이 없어요. 나, 나, 나도 그랬나 그래. 나 처음 본것 같아. 아니, 궁이 아니라, 그냥 PVP에서 800만 딜을 본건 처음인 것 같아. 잠시까지 하면 1000만도 볼수 수 있는 그런 궁이네. 이게 이렇게 되면. 어? 미칩 붙다니까? 어? 채살이. 오케이. 내가 또까먹고 했다. 채살이었으면 <웃음> 더 나왔겠다. 그러게 디버프 입고 이랬으면. 기오프 있으면 그거 쭈피였나 하여튼 더 들어가잖아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판자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힘이 일단 돌아왔고요 일단은 그냥 힘만 돌아와도 좋은 것 같아 자, 요렇게, 이게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AI랑 싸우면, 어, 잠깐만! 야, 이거, 이번엔 전체기 볼수 있겠다. 아, 전체기 보다 내가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기 봅시다. 이 버프는 들어갔으니까, 어, 조조조조조 해가지고, 조조조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급기하고, 샵! 촉촉촉촉촉! 촉각! 120원! 토도도덕! 탁! 어, 이것도 유튜브 각인데? 우리 보통 전체 궁1 2 0만 하지 않았나? 암멜 궁 이런거 야 니가 무슨 암멜 궁이냐고 잠깐만 이게 치면 너무 쎄려나? 근데 쳐야 힘이 돌아오는데 아 이게 너무 쎌거 같은데 다행이다 자 한번 또 볼게요 잠식! 잠식 상태에서 슈퍼맨 퐁! 와하하! 야! 야한 명한테 3 1 0만이면은 930만 딜 아이가 이거 930만 딜 어? 와, 돌았다, 이거, 진짜. 자, 길뒤에 들어갑니다. 자, 기존에 맛이 뭐, 뭐고, 이거? 뭐고? 지금 또 처음부터 또 이게 저격이 들어왔네. 이 영상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봅시다. 처음부터 투급 보고, 투급 더 높은 걸로 저격이 들어왔어. 아. 치기 뿔라고. 일단, 저만 두 개라가지고, 요거 좀 받았을 것 같고. 어, 일단,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다. 어.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어, 메라부터 죽여야 이게, 이걸 막을 수가 있거든. 안 그러고는 얘를 죽여도, 어? 잠깐만! 우리 좀비! 사라져라. <웃음> 아. <웃음> 자, 요거는 이제 못본 걸로 하시고. 자, 요거! 저, 저, 조용히 해봐봐. 못본 걸로 해봐봐. 어?